여러분 드디어 제가 오늘 3년만에 약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심집 사러 왔어요 SK 세븐 모바일 유심집 집에 가서 가입 신청해 보도록 할게요 CU 편의점에서 SK 모바일 SK 뭐냐 SK 세븐 모바일 유심칩 두 개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가입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심칩을 두 개를 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제 제거예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저희 장인 어른이 또 요금제를 변경하고 싶어 하셔서 또 하나를 장만을 했어요 장인어른의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통화 사용량이 60분 내외고요. 데이터 사용량은 전혀 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3사의 통신사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저렴한 걸 찾다가 제가 발견한 게 SK7 모바일의 어린이 요금제 8,800원짜리 어린이 요금제를 찾는 계기가 되면서 겸사겸사 겸사 그 8,800원 요금제를 살펴보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기가를 주고요 통화 서비스는 100분입니다 충분해요 자 SK7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3GB에 기가 100분 무료를 주고 있는 월 8,800원짜리 요금제입니다 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청하기를 누르고요 유심을 가지고 있죠 자, 물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요 번호, 요쪽 라인에 있는 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번호이동이고요 약정, 무약정, 제휴카드 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 절차가 쭉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자 이제 제가 가입을 해야겠죠? 음성 데이터 무제한 월 33,000원짜리 지금 이 요금제에 가입할 거예요. 위에 상단 부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니까 자, 넘어가죠. 1등 s k 가 만든 SK7 모바일 음성 데이터 무제한 월 33,000원입니다. 데이터만 무제한이면 됩니다. 자 클릭해 봅시다. 유심칩을 사왔기 때문에 유심을 가지고 있음 뒷면에 보시면 요 넘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입 유형 번호 이동입니다 번호 이동이죠 신규 가입 아닌 번호 이동이에요 그리고 약정 할인 기간 무약정 제휴카드는 역시나 없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월 예상 납부 금액. 부가세 포함 33,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 신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참고로 제가 k t a 87,000원짜리 약정으로 가입을 해서 3년간 써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입한 월 예상 납부액 33,000원짜리 요금을 가입함으로 해서 한 달에 54,000원이라는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1년으로 따지면 6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하루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오세요. 이 핀이 있었네 이 핀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썩 1번 유심을 끼웁니다 2번 통화 버튼을 누르고 네... 어쨌든 제가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면서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참 빨리 알았죠 진작에 알았다면 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알뜰폰으로 갈아타게 되면 단점이 많지 않느냐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 음성 통화의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기존의 SK, KT, LG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의 질이나 음성 서비스의 질은 똑같다 약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유심만 구매하면 사용 가능하다 지금 사용하시는 번호, 지금 사용하시는 기계를 그대로 쓸수 있다 과거에는 뭐 최신 폰은 또 사용이 또 어렵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최신 발매한 폰도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안 된다 과거에 그랬어요 인증이 안 되는 경우들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요금이 저렴해서 하사용은 해보고 싶지만 갈아타지 못한 이유들 중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래서 바로 갈아탔습니다 통신 3사가 있죠 SK, KT, LG 저는 KT를 사용을 해왔었고요 물론 VIP죠 VVIP 그것 때문에 또 포기 못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분명히 VIP 장기간 사용한 나는 VIP다 라는 그런 뭔가 만족감 그리고 그 멤버십 포인트 를 버리지 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요제 통신사 vip 혜택으로 베스킨라빈스 30% 할인이 있는데 저는 베스킨라빈스 무한 금액 쿠폰이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할 일이 전혀 없고요 cgv 메가박스 뭐 이렇게 있어요 할인이 근데 영화를 안본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파리 바게트 다리바게트 안 간지도 거의 한 1년 6개월이 넘어갑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뭐 사이즈 업 무료 이런 혜택을 주는데 전 여러분들이 주는 기프티콘으로도 충분합니다 에버랜드, 에버랜드도 할인이 됩니다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3년 전 이후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도너츠, 도너츠를 싫어합니다 서울 스카이, 저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게더 아름답습니다 어 비트커피 몰라요 뭔지 카페변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어, 네 여행을 갈 일이 없어요 자 결과적으로 VIP를 유지하면서 멤버십 포인트에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또 마지막에 할인 혜택 중에 하나가 준호헤요 할인 혜택이 있어요 저는 이가자 갑니다 물론 그거를 잘 활용하신 분들께서는 알뜰폰으로 갈아타기 조금 아까우실 수 있겠지만 저같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저 VIP, VVIP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싶고 그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뭔 그런... 음? 그런 것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뭐 갈아타시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가입한 SK7 모바일에 또 멤버십 혜택으로는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신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이 알뜰폰이 뭐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통신 생활 패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아타서 쓸수 있게 된점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점, 알뜰폰으로 갈아타길 잘했다. 저도 이제 통신비를 줄이게 됐단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